I'm sorry. Okay. vérifier si le n o i est bien étré Oui. C'est bon C'est bon. Donc v o u p o u r e a l l i r essayer. C'est a c c r d que c'est bien Oui. Est-ce que c a s t b i n o e s t c u c e t 정비가 알지 않을까? 목요일부터 없어졌어 다에 옛날 수사반장이 가면 다 잡아오던 보통 다그렇죠 그런... 10년 전, 20년 전잘 떠오르는 경우를 했는데 그 사건 그러면